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투리 가죽으로 소품 만들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먼저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자투리 가죽으로 핸드폰 가방을 만들 거예요. 만들 수 있게 재단되어 있는 가죽이고요. 그 다음에 가방을 어깨에다가 메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어깨끈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어깨끈. 이 안에는 액체가 들어있고 연봉이 들어있지요 이 액체는 이 옆을 코팅해 줄을 코팅제예요 이게 지금 거친데요 이 코팅제를 발라놓으면 매끈매끈 투명해진답니다 가방끈고리에 쓸 이렇게 이 부분에 들어갈 가방끈고리입니다 재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면 이렇게 핸드폰 가방이 됩니다. 아까 끈 거리 말씀드렸는데요, 끈 거리는 여기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가방을 완성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여기 코팅제로 코팅을 하면 맨 처음에는 흰색이지만 액체가 흰색이지만 코팅을 해놓으면 이렇게 투명색으로 바뀝니다. 매끈매끈하게 이렇게 투명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방을 예쁘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재단을 해서 멋진 가방을 만들 거예요. 만들기 전에 먼저 이 테두리를 먼저 코팅 먼저 해줄 건데요. 여기는 안에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해주고요. 이게 먼저 해보겠습니다. 요 면봉을 준비해주시고요. 요 액체 준비해주세요. 마감제 이렇게 흘르는. 액체기 때문에 좀 흘러요 흘러내릴 것 같은 부분은 이렇게 살짝 여기 여기 홈이 있어요 이 홈을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직접 붙여서 이렇게 발라주셔도 됩니다 면봉으로 여기에 발라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시면 선생님은 여기에 직접 바르겠습니다 면봉은 흘렀을 때 지울 때 사용할 거예요 아! 선생님이 얘기 안한게 있어요 사용하는 물티슈 있으면 준비해 주세요 선생님은 물티슈를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물티슈도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객체 바를 때, 객체 바를 때 밖으로 나가는 거를 나가는 걸 이렇게 밖에 흘렀을 때 닦아주는 용도를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발라주는데요 여기 여기 보면 이 부분에 라운드 부분에 먼저 이렇게 하얗게 입혀서 발라주세요 바를 때 이렇게 해서 바를 때 힘들다 그럼 손을 지지대로 삼아서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잘 발라져요 그리고 친구들 힘자랑 하시면 안돼요이 액체 푹 누르면 확 나오니까 살짝쿵 살짝쿵 조심조심 다뤄서 이렇게 살짝쿵 나오게 해서 이렇게 발라 줍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요 옆이나 양옆에 묻었을 때는 여기 선생님 양을 묻었죠 살짝 묻었을 때는 물티슈로 바로 닦아 주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발랐죠. 말르는 동안 어디를 바를 거냐면 여기 홈 들어간 여기 홈 들어간 부분부터 여기부터 반대쪽 여기까지 동그랗게 돌려가면서 바를 거예요. 여기 바를 때는 이렇게 살짝 접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발라주세요 바른 다음에 다 바른 다음에 말씀드렸던 하얗게 올라온 거는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얗게 지금 발라져 있는데 투명으로 바뀔 때까지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으로 바뀌면 이렇게, 비볐을 때 손에 묻지 않고요 다음 순서를 해주시면 되는데, 다음 순서 전에, 나는 여기 한번 발랐는데 한번더 바를 거야 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한번더 발라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일단 한 번만 바르겠습니다. 바를 동안에, 여기 끈도, 이 옆에 마감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감제로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뭉친 부분은 펴주시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여기 아까처럼 하얀 게 묻었으면 닦아주시면 그리고 반대쪽은, 반대쪽은 이쪽 말른 다음에 한쪽 말른 다음에 해주시면 돼요 이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말려주시면 됩니다. 음, 닦아주시고요. 그서 이렇게 해서, 말라주세요 여기에서, 요 끝에 잡아서, 끝을 잡아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쑥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쑥, 이렇게 밀어주신대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접어서 접어서 이 구멍에 쑥 밀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쑥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쑥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쉽죠? 쑥 들어가게 이렇게 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눌러주신 다음에 눌러준 끝이 구멍에 쏙 들어가게 뽁뽁 눌러주세요. 다시 잡고 잡고 구멍에 끝에 넣어준 다음에 넣어준 다음에 뽁 눌러주시는 거예요. 뽁 다시 또 접어서 구멍 넣은 다음에 뽁 다시 또 접어서 구멍에 넣은 다음에 꼭 어, 이렇게 해주셨어요 또이 구멍에 넣은 다음에 어, 다시 또이 구멍에 넣은 다음에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반대 방향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반대 방향은 여기 홈 보이죠? 부분에서 첫 번째 필이 이르는 거예요 자 구멍에다가 잡아서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들어가요 다시 또 이렇게 잡아서 자 여기서 꾹 눌러주시고 다시 또 이렇게 접어서 구멍에다가 꼭 놓고 밀어주세요 밀어주시고, 다시 또, 구멍에다가 넣어주시고,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쑥 자, 이렇게 해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쑥 밀어주세요. 이렇게, 다시 또 잡아서, 구멍에다가 대고, 쭉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다시 또 구멍에 넣으셔서, 다시 또 쏙, 눌러주시고, 또 다시 이렇게 눌러주세요. 또, 쏙 들어가게 한 다음에, 입고 들어간 다음에 여기 쏙 다시 쏙 눌러주세요. 이제, 구멍에, 라운드로 돌려서 쏙 넣어주시. 그게 잡아서 쏙쏙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두시면 어, 바느질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가방이 어, 완성이 됩니다. 어, 이렇게 뺄래도 빠지지 않으니까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완성이 되는데요이 가방끈 고리를 연결해 줄 거예요. 가방끈 고리는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같습니다.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먼저 뼈져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 뾰족한 거와 이렇게 고리가 있는 게 있어요. 뾰족한 거가 이게 안으로 들어가게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껴주신 다음에 이 손가락으로 검지 손가락으로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주고 여기 링을 링을 잡고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자, 돌려주세요. 링을 잡고 이 링을 잡고 돌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돌려주시 돌려주신 다음에 자, 여기도 꼭 잡아야 돼요. 자, 완전히 안 돌아갈 때까지 여기를 꼭 눌러주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아빠 엄마 도와주세요 어른들한테 도움 요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고정이 되게 돌려주시고 반대편도 똑같이 안에서 밖으로 켜주신 다음에 링 손잡이 링 고리 손잡이를 잡으시고 실기 방향으로 링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안 돌아갈 때꽉 조였다 할 정도로 꽉 조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가방 뚜껑을 닫고요. 완성이 됩니다. 아까 가방끈 코팅을 하라고 했는데요 요 한쪽만 하는게 아니라 이 반대편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고리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액차가 남았다면 잘 보관하셨다가 여기 부분에 더 한번 코팅을 해주시고 싶다 그러면 여기 코팅액으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투리 가죽으로 이렇게 멋진 소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두모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